전방적인 디자인의 깔끔한 화이트 인덕션인 단미 인덕션이에요. 65mm의 슬림한 두께에 4.4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간편한 제품인데요. 두 개의 화구로 동시에 두 가지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최대 3000W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화구 동시 사용 시에는 3000W까지 가능하고 좌우 모두 각각 2000W까지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요리든지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간편한 다이얼 터치 방식이라서 조작도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고요. 요거는 시간, 요건 부스터 모드고 눌리고 돌려주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해요. 부스터 모드라면 부스터 모드가 되고 타임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리할 때 되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변함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유리 재질의 상판이라 얼룩이 묻어도 깨끗하게 티슈로 제거할 수 있고요. 음식물이 흘러내려도 쉽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관리도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별도의 전기공사나 설치공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뭐 어디든지 원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작업하면 설치하고 요리하면 되니까 이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4kg의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휴대와 이동이 간편해서 좁은 공간에도 뭐 할수 있고 모임할 때는 테이블을 바로 올려서 사용도 가능하고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루 1시간 최대출력 3,000와트로 사용시 한달 전기요금이 7,160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전기요금도 크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